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경제 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진짜 경제 위기는 우리가 몰랐던 모르는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또는 신종 코로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돈 파는 가게를 지난 몇년 동안 꾸준히 구독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지난 몇년 동안 시장의 숱한 경제 위기론, 금융 위기론에도 저는 돈 파는 가게는 다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를 이야기하는 그 원인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도 몰랐던, 우리 모두가 몰랐던 뜻밖의 사건. 자, 이 뜻밖의 사건이 진짜 경제 위기의 시작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의 이 뜻밖의 사건, 이것은 우리가 2008년과 비교해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31일, 미국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아마 한국 시장이 열리면 엄청난 불안이 밀어 닫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지난 몇년 동안 경제와 투자 시장을 읽어 가는데도 돈 파는 가게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꼭 시청해야 될몇 가지 동영상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단기 대응 차원에서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제목이 이랬습니다. 긴급 우한 사태 신종 코로나 재테크 관리 자 이것 꼭 들어보시고요. 자이 단기 대응, 이 동영상은 이 우한폐렴 사태가 막 시작될 무렵에 올린 방송입니다. 아마 이 방송대로 대응했다면 지금 큰 걱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우한폐렴 기간을 조금 길게 보면 좀 중기적으로 예를 들면 2020년 올한 해는 어떻게 좀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좋길, 좋을까? 연휴 때 제가 올려드렸던 방송이죠.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연휴 특선 반드시 폭락한다. 잘 준비하면 엄청난 기회가 된다. 자,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중기 대응 차원에서 꼭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장기 대응 언제냐면 한 6개월 전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반년만 더 버티자 50년 대호황이 시작된다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이 시대 흐름, 경제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바로 엊그제 올려드렸습니다. 필독, 시대 감각, 제목이 뭡니까? 이 세대 공유, 부모 자녀분들이 함께 꼭 들으면 좋은 것 현대차 주식 급등하던 날 지금 15,000명 잘랐다. 물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차 주식이 급등하던 날 15,000명을 해고한 것은 아닙니다. 자이 제목은 제가 상징적으로 제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대 감각, 시대 변화에 대한 아주 상징적으로 이 제목을 깔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현대차는 앞으로 향후 지금 고용인원의 30% 가까운 인원을 감축합니다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 맥락을 이해하고 투자는 뭡니까? 우리가 모두가 불안할 때가 굉장히 쌀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가 가장 큰 핵심이고 관건이겠죠. 다들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라고 하는데 쌀 때를 기회로 인식 못하면 상당히 또 이익을 얻기도 힘들겠죠. 그렇다면 이 기회를 정말 기회인가 이해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 방송 잘 들으시고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이 동영상도 꼭 찾아서 들으시고 또 늘 우리가 많은 주변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시장을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내 동료, 지인들이 있다면 또 오늘 이 내용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엄청난 기회가 왔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2008년과 지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008년도에는 주도주가 금융제조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따지면 기존 산업이었다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의 주도주는 4차 산업입니다. 자, 이 4차 산업이 지금 엄청난 뜻밖의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는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4차 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아마존, 또 테슬라, 이런 등등의 4차 산업 기업들이 S&P 500 시총의 시가총액 전체의 거의 뭐 2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이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이후에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의 주도주는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이 지금의 이 뜻밖의 사건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최근의 주식시장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 이 소비주, 즉 경기 민감주는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종 코로나는 일반적인 우리 실, 실생활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중국은 직격탄을 당연히 맞죠. 또 중국에 수출하는 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 어,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 경기 민감주는 당연히 하락하는데 이것들을 이 하락하는 폭설, 폭을 최근 며칠 동안 우한 폐렴 이후 어떤 주들이 바치고 있었냐면, 이 기술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지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한 폐렴 이후, 이후 보면 미국 주식시장 우리가 걱정한 만큼, 걱정할 만큼 그렇게 크게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테슬라, 아마존, 아마존은... 뭐 어제만 하더라도 1월 30일, 31일 어제 종가만 하더라도 무려 뭐 7%, 8% 엄청나게 그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 시가총액, 큰 어, 시가총액 이 주도주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의 소비주 쪽이 하락하더라도 전체 어, 주가 지수를 오히려 지탱하고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반면 한국은 일단 이 강하게 지지할 기술주 저 기대감으로 어 주가를 부축킬 뭐 버티고 지탱할 기술주가 일단 부족하죠 그리고 중국 어존도가 굉장히 우리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내수가 크게 충격을 받으면 한국 한국도 일차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소비주 경기 민감주 또뭐 화장품 중국 관련주 이런 종 이런 종목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자이 우한 폐렴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한 1차적인 피해를 입는 피해를 입는 바로 종목들은 소위 우리가 소비재 경기 민감주인데 그것은 전 세계 기업들에 똑같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미국은 그것 이상으로 강하게 버티는 기술주 즉 4차 산업주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서 영향은 그만큼 감소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속 지속되고 또 신종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드디어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이르르니까 이 기술주 역시도 영향을 받아서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단기, 중기, 핵심으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앞으로 이 단기 또는 중기 간에 이게 핵심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뜻밖의 사건은 우한 폐렴 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 확산 속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제 이것이 꺾일까 바로 정점 시기까지 지금부터 얼마나 남았을까 이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자 이것이 만약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질수록 자 미국 보겠습니다 소비주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주 등도 지금까지 강하게 버텨왔던 기술주도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이 계속 커지면 힘이 그만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질병 관련 이런 뜻밖의 큰 사건들은 많은 이제 가짜뉴스 불안을 부추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신종 코로나에 관련된 엄청난 이 가차 뉴스들 우리가 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시장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길어질수록 어, 미국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술적 기대감도 힘이 붙이면서 바로 어제 1월 31일과 같은 시장 전체에 폭락이 있을,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더그러겠죠더 치명 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길어질수록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할 기술주, 즉, 기대감으로 주가를 부추길 만한, 어, 일장 주도주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어존도가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주, 또 특히 중국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소비주, 이런 경기 미 경기 민감주, 종목들이 크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딱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질병 사라집니다. 질병 자체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우한 폐렴, 이 질병 뜻밖의 사건, 신종 코로나 이것이 지금의 경제, 특히 4차 산업, 이 4차 산업의 속도는 차이 나겠지만 속도를 약간 뒤뜰미를 이제 붙드는 그런 차이는 나겠지만 4차 산업의 성장은 못 막는다. 자, 그 포인트 때문에 바로 지금이 엄청난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4차 산업 글로벌 공급 체인, 자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어, 했던 2019년 여름부터 바로 4차 산업 글로벌 공급 체인, 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약간 지체되게, 속도는 지체되겠지만 성장은 막을 수 없다. 어제 1월 31일만 하더라도 뭐 아마존 뭐 7, 8%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 이제 기술주가 계속 성장하고 그 기술주들이 실적이 시장 민감조, 민감 이 소비자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기보다는 역량이 다른 시장 민감 소비자들보다는 훨씬 그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어제 같은 시장 전체의 폭락에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또뭐 7%, 8% 갖고 이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글로벌 공급 체인을 대단히 이번에 기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2008년 즉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 그때의 주도 종목은 금융 제조, 즉 기존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주도 종목은 금융 제조가 아닙니다. 바로 4차 산업이다. 그것이 포인트다. 그, 그 점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4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 체인, 이것을 크게 보면 메이저 오드 컴퍼니라고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수요, 즉, 공장을, 다른 공장들을 가동시키는 주문력, 힘은 어디에 있죠? 바로 메이저 오드 컴퍼니들이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메이저입니다. 그죠? 메이저 오더 컴퍼니죠. 자, 이 기업들 종목 무조건 주목하셔야겠죠. 또그 다음에 자, 이 기업들은 어디에 발주를 주죠. 뭔가 부품이든 뭐든 발주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Optin Order Company 라고 하청 받는 기업들로 이제 정리해보았는데 하청도 1차 하청, 2차 하청 이 있죠. 자, 1차 하청은 핵심 부품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뭐, 뭐 5G 이런 장비, 통신 장비,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부품이고, 또 2차. 2차 하청은 주변 부품들이죠 또 1차 하청에서 받아서 2차 하청하겠죠 또 이렇게 계속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뭐 3차, 4차 하청도 나오겠지만 컨트롤에서는 이것을 꼭좀 기억하시고요 왜? 제가 엄청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어, 거품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뭔가 조정조정 이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뜻밖의 사건이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권장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고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4차 산업 분할 매수이겠죠. 4차 산업 주도적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는 조금 지체될 수 있겠지만 성장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할 매수 언제부터 할까요? 자, 이것은 지금 현재의 신종 코로나 우한폐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투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민하게 세심하게 계속 이제 관찰해 보시면서 타이밍은 분할 매수, 타이밍은 판단하셔야겠죠. 뭐 다음 주부터일 수도 있고, 또 내일부터일 수도 있고, 또뭐 어, 나중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 분할 매수는 뭡니까?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알수없으면로 특히 가격.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팔았는데 내일 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분할하셔다 이번에 이 분할은 가능하면 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두 차례 분할, 세 차례 분할이 아니라 한 다섯 차례 분할 자, 이런 식으로 어,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 첫째는 뭐죠? 바로 4차 산업입니다. 앞서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한폐름 이것이 만약에 결국은 이제 진정될 건데 극복될 건데 진정됨에 따라서 무엇이 오를까요? 경기 민감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죠. 따라서 이 경기 민감주의 이 소비재, 이 소비재들의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한폐렴, 이 우한신종코로나가 어, 회복되면 그만큼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단기,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바이오주입니다. 자, 이 4차 산업도 헬스케어 종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에 우한 코로나, 자, 이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는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바이오, 제약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또전 어, 세계적인 이제 국부가 평창하고, 또 GDP가 뭐, 성장은 둔화되었지만 계속 어 절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또 고령화 등등의 헬스케어, 바이오주는 주목을 받을 수 없죠. 자, 이 헬스케어, 바이오주에 대한 분할 매수는 어느, 언제 하면 좋을까? 저는 한 1, 2차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 4차 산업 첫 번째 4차 산업 분할 매수와 경기 민감주 이 매수하고 한 중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는요. 안정형 투자 상품,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때에는 안정형 투자 상품이 어느 정도 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안정형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이 아닙니다. 원금을 손해 보지 않는 즉 보장된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투자 우리가 주식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이 위험 자산보다는 위험은 덜하고 또 은행이자 한두세배 정도를 주고 하는 상품이 안정형이다. 요즘 같은 때 달러가 오릅니다. 금이 오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만 가지고 있다 달러만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분들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분들이죠 수십억 가졌다면 뭐 매들 달러 사놓고 또 매들 또금 사놓고 할수 있겠죠 또 최근 어제 음,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또 3년물 채권 금리 역전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이제 채권도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금 또는 달러 또는 채권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때는 조금 이제 재산 여유가 많아야겠죠. 어중간하다면 금, 달러 이런 쪽에 우리가 펀더 이런 주식 쪽에 같이 섞여있는 이런 상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형 투자 상품들은 대체로 어느 때 들어갈까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정형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고배당 ETF 미국 어, SPDA 코드 이름입니다. 이거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사, 말씀드린 이 안정형 투자 상품과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엮어 보겠습니다. 자, 이 ETF는 펀드입니다. 미국 펀드죠. 미국 펀드니까 달러로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산다는 것은 환차익에 노출돼 있죠. 달러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달러가 내리면 수익을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이 시점은 이 ETF를 파는 시점입니다. 나중에 팔았을 때 이것은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 시점에 달러. 그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배당 ETF입니다. 연 4에서 한 4.5% 정도를 거의 일률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학정형 상품은 당연히 아닌데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학정형은 아닙니다. 학정금리는 아닌데 대체로 보면 연 4에서 4.5%를 계속 주고 있더라. 자 경제가 나쁘든 어, 또는 좋든 간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ETF는 SPD의 이 ETF는 미국의 뭐 아마존이나 애플 또뭐 어, 테슬라 이런 쪽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목 우리가 이런 뭐 오한 폐렴 사태가 생겨도 담배 필 사람은 피고 또 전개, 전화할 사람은 전화하죠. 자, 이런 통신기업, 또 담배회사, 뭐 에너지회사 이런 쪽의 기업에 투자하니까 현금 흐름이 안정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상관없이 연 4에서 4.5%가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어 배당형이다. 자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이 펀드가 떨어질 때는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어 수익이 생길 수 있고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시점 역시도 언제 나중에 나중에 팔고 나오는 그 시점에서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바로 배당 따박따박 나온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익이 계속 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익은 계속 늘어난다. 무엇 뭐 때문에? 배당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팔때 어떤 영향을 받는다? 달러와 그 당시의 펀드.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대체로 펀드는 오르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많은 숱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오릅니다 자, 달러는 또이 펀드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펀드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떨어지니까 달러는 오르죠 그러니까 이 달러랑 펀드는 서로 보완적인 요소가 있다 중간에 보유할 때 계속 배당은 따박따박 쌓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 섞어찌개가섞어찌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형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달러만 탁! 실물을 직접적으로 사두기보다는 어중간한 자산 대부분의 경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섞어지기를 해 주는 것이 훨씬 안정 안정적이다. 자,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 또 수익을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저, 실질적으로 저는 이어이템플를 1월 16일 날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하는 시점까지 딱두 주가 이 주가 경과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월 16일에 저는 이걸 한 주당 44.187 187 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1월 31일 미국 현재 시간, 1월 31일 기준 한 주당 42. 100달러로 42.100달러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뭐한 2불 정도, 2불 정도 손해를 본 거죠. 수익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2주 동안에 달러 기준은 마이너스 4.72% 그러니까 이 펀더 수익률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펀더 수익률 4.72% 마이너스인데 이걸 지금 만약에 내가 판다. 2주 전에 샀던 것을 지금 판다라고 하면 실제로 원화 기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69에 불과합니다. 즉, 달러 기준의, 미국 달러 기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인데, 원화로 바꾸는, 바꾸는, 지금 내가 판다면 환전이 되겠죠. 환전한다면 그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절반 밖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더는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에 달러는 올랐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 배당, 저는 만약 2주 만에 팔고 나온다면, 배당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배당이 반영된다면 또 결과 값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형 상품들은 투자 컨셉은 이렇습니다. 여유 자금, 첫째는 뭐 어떤 투자든 여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의 일부를 일부 장기 보유. 예를 들면 이 펀더도 한 2, 뭐2 3년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면 2, 3년 동안의 보, 배당은 유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계속 늘어납니다.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한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펀드 지금은. 어 재수익률이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불과 2주일 사이고 뭐 2년, 3년 장기적으로 가면 대체로 우리가 오르는 확률이 높더라 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펀드 수익. 자 그때 팔고 나올 때 달러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배당 차곡차곡 쌓았고 뭐 어, 장기 보유로 인한 어, 펀드 수익 만약에 괜찮다면 뭐큰 틀에서 보면 상당한 또 괜찮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저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 자이 기회를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사야 할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돈파는 가게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자, 내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많이 유익을 나눌, 나눌수록 복은 내가 봤습니다. 아시죠?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인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